I go to school 이뜻 뭔지 아시죠? 그러면 I'm going to school 이건 뭐죠? 두개 차이점 아시나요? 두 문장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 오늘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Hi, Tommy here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동사의 현재형 Go, 가다. Study, 공부하다. Walk, 걷다. 이런 표현들을 가장 먼저 배우는데요.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언제 사용하죠?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현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긴 시간을 얘기해주는 요즘 평소 근황을 이야기하는 현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go, study 같은 현재형은 두 번째,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학교에 가고 있어 가 아니라 나 요즘 학교 다녀 그런 의미죠 I study English 지금 공부해가 아니라 나 요즘 영어 공부한다 I walk to the grocery store 어, 나 마트에 걸어 다니는데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고 꾸며주는 연습을 하면 더 좋겠죠 시간과 장소를 더한다든지 형용사들을 활용하셔서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exercise everyday at home. 나 매일 집에서 운동해. I read science fiction books in the mornings. 아침마다 공상과학 소설을 읽지. I walk to the grocery store with my family on weekends.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마트에 걸어가요. 현재 형이 요즘 근황을 이야기해 준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동사에 ing를 붙이면 과거, 경험의 중심을 두거나 현재의 중심을 둔 무엇뭐 하기 라는 뜻으로 변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ing가 이 동사를 뭐뭐 하는 중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려 합니다. 왜 똑같은 ing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으, 영어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두 가지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회화하는데 이 간단하게 구별법만 아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ing가 하는 중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비동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비동사가 있고 동사 ing가 있다면 하는 중, 비동사가 없이 그냥 ing만 보이실 때는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난합니다. I go to school. 나 학교 다녀. 여기에 ing를 더해 볼게요. I am 비동사를 넣어서 I a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 가는 중이야. I am studying English. 나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여기에 사를 붙여서 I am studying English with 영어트리. 영어트리랑 영어 공부하고 있지. I am walking to the grocery store. 나 지금 마트로 걸어가고 있어. 두 개의 차이점 구분하시겠죠? 비동사를 사용하실 때는 주인공,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am, are, is로 모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매칭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부르는데요. MR is 비동사의 현재 형태와 같이 쓰일 때는 이것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진행형이라는 이름에 현재 동사를 써서 현재 진행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거형을 쓰면 과거 진행형이 되고 미래형을 같이 쓰면 미래 진행형이 되겠네요. I am walking my dog right now. 나 지금 걔 산책시키고 있어. 진행형, right now, 지금 이라는 단어도 붙어서 더 현재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줬죠.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영화 보고 있었어. 여기서는 I 다음에 M을 쓰지 않고 was를 사용했습니다. was는 M의 과거형이죠. 이었다. 나는 어젯밤에 영화를 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을 그냥 과거 형태로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이렇게 표현 하시게 되면 어제 밤에 있었던 일과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ing가 들어가면 그 행위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미지만요. I'll be meeting a friend tomorrow afternoon. 여기서는 will be 미래 형태를 썼습니다. 나 내일 친구 만날 거야. 예상가지 특이한 점은 will be 대신에 그냥 am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I am meeting my friend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나 친구 만날 거야. 과거는 비동사의 과거인 was나 were를 꼭 사용하셔야 되지만 미래는 시점만 뒤에 붙여 주신다면 현재형 am is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 am going to Stanford next year. 나 내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갈 거야. M을 썼죠. I will be going to Stanford next year. 나 내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갈 거야. 똑같은 의미입니다. M을 쓰던, will be를 쓰던지 어차피 뒤에 next year, 내년의 시기를 정해주었기 때문에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형과 진행형, 비동사 ing. 조금이나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고 의미의 차이점, 어떨 때 이런 표현을 할지 저런 표현을 할지 조금 더 구분을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